파크루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쿠르 폐지가 되었어요 전부 이게 슈퍼 이렇게 어, 이렇게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입니다 현재 지금 배틀 그라운드 테스트 서버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배틀그라운드 테스트 서버는 1.0 패치로 많은게 변경이 되었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게임이 들어가기 앞서 큰 틀을 먼저 읊어드리자면 일단 탄도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총이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AR같은 경우에는 예전보다 멀리 나갈 수가 없다고 해요 자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최적화는 당연히 한번 이루어졌고 이제 차량 차량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촬영 사운드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었고 이제 플레이같은 경우에는 파쿠르가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제 여기서는 일단 보이지가 않는데 파쿠르가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준경에 대한 업데이트가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일단 레이저 조준기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제 밝기 조정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8배율, 15배율은 가변식 그 줌을 땡기고 더 이게 줌을 당기고 줌을 푸는게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8배율을 4배율처럼 쓸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본 서베에 있다가 왔는데 프레임이 확실히 올라갔어요 제가 한 평균적으로 55프레임에서 60프레임을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60프레임에서 70프레임을 왔다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확실히 프레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지금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자오 내려간다 오 진짜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시작 커 패치가 정말 잘된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 서버임에도 불구하고 나 소리야. 파쿠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쿠르 패치가 되었어요 전부 이게 슈퍼점프도 보시다시피 슈퍼점프가 아예 막혔고요 예전처럼 슈퍼점프를 하려고 하면 그냥 안씁니다 캐릭터가 그리고 흔히 말하는 고인물 스텝 그것도 지금 막혔어요 이 ZZ를 빠르게 눌렀을 때 발동하는 고인물 스텝이라는 그 별명을 가진 이동기도 지금 막힌 상태입니다 자파크로 같은 경우는 일단 차 차량 적용 되고요 여기 이렇게 울타리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션도 드디어 문 여는 모션이 드디어 생겼어요 문 여는 모션도 생겼고 계단 계단 되나요? 계단 한번 봅시다 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적을 처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패치가 돼서 유리창을 깬 상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떤 의미냐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이렇게 해야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보셨죠 이제 그 조용하게 조용하게 이제 그 슈퍼 점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없어졌어요 자, 슈퍼점프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진거죠 자, 계속 화밍을 해볼까요? 테스트서버 예전에 영상에서는 이것도 넘어가졌는데 넘어가지나? 어, 넘어가져요! 어, 넘어가집니다. 이렇게도 들어올 수가 있네 이렇게 네모난 작은 창문도 넘어가집니다. 이제 플레이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 애초에 못 넘어왔거든요? 못 넘어왔었거든요? 쉽게 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UI 패치가 됐는데 가방 용량이 죽는 아이템에 따라서 가방 용량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이거를 당신이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눈에 눈에 보이게 이제 UI가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걸 먹으면은 어 이걸 만약에 당신이 버린다면은 요만큼의 가방 용량이 빌 것이다 하고 여기 이렇게 뜨죠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많은 점이 패치가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왜냐 왜이렇게 대규모 패치가 됐냐면 이제 1.0 패치가 드디어 얼리엑세스를 끝내는 본 패치거든요 어우 보치다시피 여기서도 파쿠로를 그냥 써줘요 어? 아이쿠 슈퍼점프가 필요 없어졌어요 이렇게 넘어다닙니다 요마저 이렇게 넘어다니시면 돼요 슈퍼점프란 개념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자 자 그럼 파밍을 계속 해보죠 지금 탄도학이 변경됐는데 그거는 지금 안개맵이라 확인하기가 좀 힘들어보일 것 같고요 잼궁 아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자 조준기에 밝기가 조준 그 변경이 됩니다 지금 레드 도트사이트 보이시죠 이게 최하로 내렸을때 밝기구요 이게 최상으로 올렸을때 밝기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게 최상으로 올렸을때 밝기고요 이게 최하로 올렸을때 밝기입니다 차이점을 느끼시겠나요? 이런식으로 레이저 사이트에그 밝기를 다 조준할수 있게 됐어요 아 변경할수 있게 됐습니다 아 잠깐 버릇때문에 자꾸 슈퍼점프를 누르게 되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음 역시 잼, 우리의 잼궁도 마찬가지로 어? 얘는 변경이 안 되나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데다 넘어 다녀요. <웃음> 좀 안쪽에서는 의미없는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다 넘어 다닙니다. 자, 홀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얘도 얘는 좀 확실히 티가 나죠.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로 줄였을 때입니다. 이게 최대고 저 이거는 완전히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하는게 좋다 하면 저렇게 하면 될 것이고 아 나는 너무 밝은게 싫다 하면 최소로 줄이면 될 것이고 자, 문을 모, 열, 열고 다는 모션도 확실히 생겼죠? 이제 카고에왜 12게이지가 떨어져 있는거죠아카고가 아니구나 자 지금 저기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인데 지금 소리가 변경이 된걸 확실히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소리가 변경이 되었거든요 음 창문 바쿠르 이렇게 넘어다니고 이거는 못넘네요 뭐야 뭔 차이야 야뭔 차이야 이건 왜 못넘는데 그러면서 <웃음> 저기요. <웃음> 이상한데? 이제 이런 데는 더 이상 슈퍼점프가 아니라 이렇게 넘어다녀야 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안 넘어가지네요. 일단 창문 같은 데는 대부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다닐 수 있고요. 자, 이런 식 이제 창문을 넘어다니게 되면은 다 관통이 돼서 부셔져요. 예전 슈퍼점프처럼 아무것도 안되는게 아니에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문들을 다 넘어다닐 수 있습니다 헛! 여기도 파크르가 가능하고 여기도 파크르가 가능하고 헛. 이게 파크르 예전에 영상에서 봤는데 역시 되네요 파크르를 가다가 적을 만약에 발견했다 그러면 뒤버튼을 누르면 취소를 합니다 뒤버튼을 누르고있으면 취소를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와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요 뒤버튼을 누르면 아 반절이상 넘어갔을때는 취소가 안되나보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파크로가 많이 패치됐고요자 다시아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체적으로 차량 사운드가 변경됐기 때문에 다시아도 사운드가 변경되었어요 들리시죠? 들리시죠? 근그푸악 빡이상한 <웃음> 그런 소리가 안나요 더이상 드리프트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사운드가 변경이 됐죠 어 여기 털려, 털렸네 자 이런 작은 창문도 넘어가죠 어? 넘어가지네? 자 이, 이런 창문도 넘어다닐 수가 있어요 조금 어이가 없긴 하지만 왜 만든거지? 밝기는 정말 취향인것 같아요 극명하게 갈리는 내가 뭐 밝게 하고싶으면 밝게 하는거고 어둡게 하고싶으면 어둡게 하는거고 그런식으로 이제 해주면 될것같고요 얘도 올라가지나? 올라가지는게 지금 어느 어느게 올라가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조금어 뭐야? 어 버그가 있네요 아직은 있을 수 밖에 없죠 아 근데 점점 최적화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최적화 패치가 정말 잘 이루어졌어요 저 어저께까지만 해도 본섭하던 사람인데 체감이 확 돼요 확실히 확실히 체감이 확 되고 자 파쿠르 가는 차가다가 저기 추면 이렇게 내려오면 됩니다 컨테이너 올라가지나요? 아 올라가지죠 자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 감도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좀 어? 체력이 안 다네? 약간, 이제 좀 휙휙 잘 꺾여요. 여좀 뭐라 설명하기좀 그런데 휙휙 잘 꺾입니다. 사운드도 그냥 완전히 현실적으로 바뀌었고요. 네. 정말 파쿠르 패치가 어우, 지금 드리프트를 써봤는데 상당히 많이 감도가 변경된 것 같아요 확 돌아가네 이제 차량들이 전체적으로 감도가 조금 뭐라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되나? 네, 그런식으로 변경이 된것 같아요 어우, 뭐야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안녕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헬로 Where? <웃음> where from? Where from? <웃음> hey, hey, where from? Hey, hey. Oh. Hey, hey, hey, hey. h 사운드 e y h 이 y hey. Hey. Hey. Hey. h 음. 아우, 사운드 이뻐졌죠? 확실히 뭔가. 아, 막 이륜 오토바이를 확실히 타는 느낌이 들긴 해요. 음. 최적화 진짜 잘 됐어요. 최적화 전체적으로. 오. 오. 뭐야, 오토바이 온다. 어, 이거 티밍인데? 미안 티밍 n 노 티밍! 아아아아아아아으 <웃음> 안돼 오 미안해! <웃음> 좀 의도한 티밍은 아닌데 어쩌다 티밍이 됐네 사실 그 최적화 패치도 정말 잘 됐어요. 지금 그냥 완전히, 완전히 체감이 돼요. 완전히 엄청나게, 완전히 엄청나게 대단히, 대단하게 체감이 돼요. 지금 뭐가 이렇게 많아? 재밌데저 뛴다 저..저도..저 놈 잡아라 그렇지 어 총알.. 탐탁 변경 이후로 좀잘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잘 맞았거든요? 근접.. 에서는 AR이 확실히 어, 8배율 4배율 자 이제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제 보여줄 수 있겠다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많은 점이 변경됐다고 했..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자 8배율이 가변식 이제 뭐라 설명하지? 이제 줌을 땡기고 빼는게 됐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8배율 보이시죠 자 예전 8배율 같은 경우는 에 이렇게 좀 쓰기 많이 불편했잖아요 그냥 솔직히 8배율, 8배율 15배율까지는 이제 줌을 땡기면은 거의 만원경급으로 시야도 좁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꺼려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좀 땡기고 빼는게 돼요 이런식으로 어 사운드도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식으로 됩니다 자 4배율같은 경우에는 별로 달라 달라지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제 홀로그램도 이런식으로 밝기 변경이 됐고 8배율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식으로 이제 4배율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지금 모든 데를 이제 파크루처럼 넘어다녀야 되네. 어, 이거 되나? 호잇! 어 <웃음> 무섭겠는데, 이제? 자. 만약에 저기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자, 저기 만약에 이 안에 있어. 그러면은? 어, 메롱! <웃음> 메롱! 이런식의 플레이가 가능하죠? 근데 이거는 넘어가면 좀자살행위 같다. 초, 정확하게 착지를 해야 총을 쏠수 있기 때문에. 많이 무모한 행동 같아요. 이게 이걸 하게 된다면. 아 아까 팀잉에 했... <웃음> 잠깐 함께 친구가 되었던 녀석인데 훅가 버리네. 아이고 아쉽다. 이배율이니 고맙다.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자이 배율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배율도 이런 식으로 밝기 조정이 돼요. 이게 최대고요. 이게 최소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자 이제 이 차량 사운드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변경이 됐어요. 자, 어쩌다 보니 지금 주유 차량들이 다 모였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이게 이게 지금 들린 사운드가 아어 그럼 안 되죠? 어, 차량 감도 변경돼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봐봐요. 자 이게 지금 변경된 사운드고요. 어 뭐야 무슨 거? 어, 아, 이 자기장 바뀌네. 야, 때. 네. 지금 차량 감도가 굉장히 전체적으로 괜찮아졌어요. 느껴지는 바로는 방금 드리프트 할 때도 보시는 분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확확 회전보다는 절제된 느낌이 아니게 꺾인다는 느낌이 들죠.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계속 쭉쭉. 호호, 유호 아, 파크로 패치, 최적화 패치, 차량 사운드 패치, 탄도화 패치 정말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플레이를 하면서 다 괜찮다고 생, 생각이 돼요 지금 안개맵임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될 정도로 솔직히 안개맵 약간 내거린리는 영향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브젝트가 늘어나다 보니까 근데도 괜찮아요 프레임도 진짜 깔끔해졌고 자 차량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볼까 오야야 야. 에이씨 이제 모션들을 좀 많이 추가하려는 것 같아요 배틀 드라운드 측에서 저번에는 이제 진통제나 이런 아이템들의 사용 모션을 추가했었는데 이제 파크로고 앞으로 어떤 모션을 더 추가하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한번 드리프트를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약간 이게 그런건지 확실히 체감이 되거든요? 자오야야이 길로 가면 안돼 드리프트! 하나, 둘, 셋! 자, 확 꺾이는게 뭔가 약간 보이시지 않나요? 체감이 안될수도 있으실텐데 확실히 차량 감도가 좋아졌어요. 어, 뭐야. 자, 보이시죠? 자, 빨간색으로 한번 적용해볼게요. 빨간색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조준기형들이 이게다 빨간색으로 변경이 됩니다. 보이시죠? 자 이제, 정말 자신의 입맛에 맞게 그냥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레드도트 사이트나 그런 밝기처럼 똑같이 자 빨간색이 되고요 자 노란색 노란색 컨셉 스트라이크 하는 것 같죠? 자 노란색 자, 노란색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자자 자 이제 녹, 파란, 녹색 녹색 자 익숙, 익숙하죠 녹색 크로스에어는 자 녹색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청록색 그 다음에 청록색 청록색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이제 바깥 환경과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얼마나 잘 보이는지 바깥과 안에서 자 청록색이었고 그 다음에 파란색 자 이제 파란색입니다 조금 이렇게 보이죠 자 파란색이고 자 이제 퍼플 보라색 그냥 완전히 잘프입니다 완전히 물론 정조준 상태에서는 안 보이죠? 정조준 상태에서그 크로스 헤어의 그 컬러가 보일테니까 하지만 이런 조준기들은 다 이렇게 가 이제 그냥 땡기는 중들은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핑크색이죠? 자 핑크색 자 핑크색 핑크색 핑크색 자 핑크색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정색 야 진짜 드릴게 안보인다 이거는 <웃음> 자 이건 진짜 드릴게 안보인다 저는 그럼 보라색을 좋아하니까 보라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맵같은 경우에도 축소 감도를 감도가 뭐냐면은 이줌 땡기는 감도 말하는것 같아요 이 감도 이줌 땡기는 감도를 자 한번 0으로 내려볼게요 1로 내려지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사시다시피 천천히 되거든요 이것도 이제 자신 취향에 맞게 취향에 맞게 설정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킬메시지 아이콘은 한번 켜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완전히 다른 그냥 일반적인 FPS의 느낌이 나게 킬로그가 어 지금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저렇게 뜹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어, 어떻게 잡았는지 무슨 무기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서는 이제 좀 무기로 무기 이름으로 대충 보고 아 저렇게 죽었구나 싶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뭘로 죽였는지 누가 뭘 무슨 무기로 저걸 없앤지 한 번에 볼수 있는 UI 패치가 된것 같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정말로 자, 파크루. 파크루, 파크루, 파크루, 파크루, 자, 파크루 취소도 됩니다. 취소도 되는 파크루 패치로 인해서 이게 좀... 아 조금 방금 헬멧을 먹었기 때문에 조금 소소한 패치일 수도 있는데 헬멧이 이제 목, 목까지 목 보호를 해요. 목까지 보호를 해줘. 그렇게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자 최대한 파크르로 넘어다녀볼게요. 뭔가 이래야 그 새로운 서버를 한다는 느낌이 나지. 최대한 이렇게 건방지게 넘어다녀야 퐁퐁 착. 미미 모션은 은직직렇렇막체체이이 되는 것 같진 진않요요문여여 그 모션이 이 별로 기.. 가는 기별도 안 오는데? 문 여는 모션? 발로 차는 모션은 안 생기나? m 래 o i 하고 t <웃음> 이제 고인물 스텝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클린한 판이 될것 같아요 그 썩은 물들이나 쓰는 이제 스텝이 드디어 없어졌어요 이거이거 이거. ZZ 이게 없어졌어 <웃음> 진짜 진짜 완전 썩은 물들이나 쓰던 스텝인데 이제 완전히 없어졌죠 자 천천히 가봅시다 어 킬로그 보이세요 킬로그? 저게 헤드샵 표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닌가? 저게 처치 표시인가? 아 이거 일반 서버 아그 솔로 서버인데? 저게 그러면 예상컨대, 헤드샵 표시 같아요. 저 크로스에어가 뜨는 게. 예상컨대. 음,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죠. 아, 근데 사람 머리통으로 해놨으면 좀더 구분 잘 됐을 텐데. 왜 저렇게 해놨대? 이거 안 털렸나? 틀렸구나. 차량은, 없공 핫돌, 핫돌. 어우.. 엄프로 잡았네 저친구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너무 잘 보이죠? 어떻게 저게 어떻게 잡았는지 킬로그 패치도 정말 잘된것 같아요 근데 확 한눈에 확 들어와요 그전에는 솔직히 솔직히 가독성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좀.. 좀 잡아도 그.. 킬이 떠도 아 누가 뭘 잡았는지 체감도 안되고 아 죽었나? 무슨 무기로 죽였나? 아 조금.. 한눈에 좀 파악이 잘 안되는데 이제 확실히 눈에 확 들어옵니다 오 미니 미니로 헤드샷에 맞춰서 죽인 것 같아요 저기, 저기. 뒤에서 막이긴 한데 자아 지연아 안돼 자 빨리 둘중 하나는 죽어주세요 열심히 싸우시다가 이동하죠? 잡았나요? 아직 못 잡았죠? 싸분도요 나이스 잡는 사운드 들렸죠? 자뭐 아무튼, 패치는 이렇게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패치입니다. 지금 탄도학도 그렇고, 정말 많은 패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상당히 괜찮고, 최적화도 잘 됐고, 편의성도 괜찮아졌고, 게임 리얼리티도 추가가 됐고, 정말 전체적으로 정말 정말 정말 괜찮아졌어요. 드디어 이제 1.0 패치기 때문에 이제 얼리 액세스가 아닌 본 서버에 오는 패치거든요 이제 정식 출시하는 패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을 많이 쓴것 같은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어, 네 어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괜찮구요 여러분도 지금 이 테스트 서버는 내일, 내일 여, 오전 11시까지 총 24시간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계신... 이제 이 테스트서버는 이제 오늘 11시부터 내일 11시까지 딱 24시간만 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이제 테스트서버를 다운받아서 플레이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그럼 안녕!